아 딴거 누르고 있었구나 됐다 원래 30분으로 기장 맞춰왔는데 네가 30분 후에 발원을 실해가지고 55분으로 다시 바꿨어 미리미리 좀 접속하셔야죠 <웃음> 네. 근데 왜 2분이야? 원래 제가 개발자 대상으로 모집을 하면 되게 많이 쏠리는데 디자이너로 하니까 거의 없네요 응. 커리큘럼 응. 많이 보시던데 근데 뭐 어차피 녹화하니까 중간에 껴도 무슨 텐치 음. 대신에 그전거 보고 오는거 기준으로 그래야죠 응 그래서 팁을 지금 나빼고 공유한거야? 아니야 치유님도 들어오신지 얼마 안돼서아 네. 나한테는 뭐라그래 아니요 어, 얼마.. 응. 아니 뭘 안그랬어요 뭐그래 <웃음> 미리 들어가있으셔야죠 어이가 없어 <웃음> 안오냈는데요? <그래>. <웃음> 뭐? 안왔냈는데 아니야, 혼났어. 기억이 안 나네요. <웃음> 아, 내가 녹화 녹화좀 처음 했어요. <웃음> 딱한시 되면 시작할게요. 1분 남았어요. <웃음> 네. 라면 먹었더니 얼굴이 부었어. 라면 먹고 잤거든. 아휴. <웃음> 눈이 안 떠. 아휴, 할 말이 없네요. 니네 목소리가 이제 작아졌다? <웃음> 아 마이크 아 마이크 들리자 네 들립니다 아, 두 명이니까 어그 지금 구글 PPT거든요 정 네. 청중 도구는 안 쓸게요 Q&A 받는 건데 그냥 마지막 Q&A 화면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오늘은 이제 프론트엔드 입문 1주차고요 오늘은 프론트엔드랑 프론트엔드에 사용하는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에요 그래서 자 프론트엔드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서버 관리 안하는 서버 관리 안하는? 그냥, 그냥 어, 화면 구성을 하는 쪽이요. 어, 네. 그러니까 네. 관리하지 않는... 네, 서버에 접근은 하지 않지만 이제 뭐 화면을 할까? 구성을 하는. 어, 난 저렇게 <웃음> 그냥, 그냥 외면 그 보여지는 부분을 하는 사람이 맡기는 맞아요. 어,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기획사부터 관여해 가지고 화면 구성에 대한 로직을 짜는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를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과 디자인에 관여를 해야 되고요 네. 화면 설계를 하면서 모든 디바이스를 맞춰야 되고요 네. UI 접근성 표준에 대해서 숙지하고 맞춰야 돼요 어. 그리고 기획 디자인 백엔드에 대한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획 디자인 백엔드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네. 웹페이지 성능 최적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어서 페이지가 보여지는 속도를 가장 많이 좌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웹프렌드에도 민감해야 되고요 아는 거랑 많이 다르죠? 난이라는데 <웃음> <웃음> 프론트엔드가 정말 어려운 직업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일지 몰라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제 그냥 앞단이라고 하죠? 화면을 보여주게 하는 사람 단지 그렇게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시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엔드를 건드리지 않는 화면을 구성해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사실적으로 프론트엔드가 해야 되는 일은 정말 많고요 그래서 팀그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로직에 있어서 가장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주로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이외에 기획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음. 디자인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음. 백엔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음. 왜냐면 개발이랑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고안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음, 단순히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j c o 이쿼 l 는 라이브러리지 언어가 아니에요 음. 그 중에서 지금 수업은 HTML랑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아, 어, 이거 빠졌다. 음. <웃음> 웹구동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웃음> 또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요. 이거 표시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지금 다 표시돼요. 예. 네. 요 네. HTML은 이제 가장 쉬운 언어라고 알고 계시죠? 아마 접근하기 쉬운. 그렇죠. 아마 진입 장벽은 HTML이 가장 쉬울 거예요. 자, 네. 네. HTML이 뭐인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뭐, 약자, 약자 같은 거 같은데. <웃음> 네, 풀네임이라든지 뭐라든지. 안는데 뭐, 까먹었어요. 하이퍼텍스 그, 그, 뭐, 랭귀지 그, 그, 이런 거. 네. 랭기지. 그렇죠. 네. HTML이란 하면은 흔히 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죠. 그리 알고 있었거든 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그래서 그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가 뭔데요? 마크업 하는 랭귀지잖이요 <웃음>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는 이제 하이퍼텍스트와 마크업 랭귀지의 합성어예요. 음.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즉, 이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독자가 문서로, 다른 문서로 이제 접근을 할수 있는 건데, 약간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에서 10페이지를 보고 싶어서 10페이지의 목차를 누르면 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이퍼텍스트라고 하고요. 주로 하이퍼링크라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크업 랭귀지는 이제 마크업 언어로서 태그나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 구조를 명시하는 언어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지만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이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두개 언어의 합성어고요. html은 누가 창시한지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웃음> 누나는요? <웃음> 누나는 <웃음> 라요 하쿤 바움 리 라고.. 아, css 였구나 음. 팀 버너스 리고요 <웃음> 저도 아는게 많으면 가끔 헷갈려요 <웃음> 팀 버너스 리였고요 1993년에 이제 html을 초에.. 1993년도 초에 html을 권유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언어를 만들어서 1993년 말에 발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 HTML2, HTML3, HTML4가 이렇게 발행이 되면서 97년도까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HTML4.01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밑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9 7년에서그 다음 업데이트가 2007년이에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10년 중간에 이제 웹전쟁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다루진 않을게요. <웃음> 그래서 10년 동안 업데이트가 없고 HTML5가 10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HTML5에 엄청난 관심을 보인 거예요.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10년 만에 업데이트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꼭 관심이 갈고 이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2014년 10월 경에 W3C에서 HTML5를 정식 공고안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HTML5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미만 버전 이제 하이브라우저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회사를 만든 거죠? 창시자라고요. 창시자고요. 회사를 만든 건 아니에요. 언어를 네, 이제 네. 언어 이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해서 그 규칙을 만든 다음에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네. 그 다음에 HTML 1.0을 발행을 한 다음에 W3C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네. 규정하자라고 해서 기관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를 다 혼자서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혼자서 그렇죠. 할게. 처음에 이제 그 권유랑. 발행만 이제 혼자서 했는데 간단한, 처음에는 1.0은 정말 간단했어요 많이 언어가 없었고 그 다음에 W3C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업데이트를 계속 차근차근 해간거죠 그래서 지금 웹 표준이라고 하죠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W3C와 W3C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CSS CSS란 하면은, 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를까요? 스타일이 많이 떠오를요 그 그렇죠. 일단, 선택자가 예, 떠올라요. 선택자? <웃음> 네. 캐스테이딩 아, 스타일 그 시트라고, 그 이제 종속형 스타일 시트인데, 어, 좀더 쉽게 말하면은, 나열된 스타일이에요. 음. 스타일을 나열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캐스케이팅 스타일 시트라고 하고요 음. 이제 창시자는 하쿤 바움 리에요 비우니인 되어있는데아 하쿤 비움 리아 이게 외래어라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오케이>. <웃음> 그래서 HTML이 1993년에 이제 발행이 되었고 얘는 1994년에 제안을 했고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고 1년 뒤이죠 네, 1993년 의 1년 뒤인 HTML이 발행되고 나서 1년 뒤인 1994년도에 CSS를 제안을 하고 mm -hmm. 2년 뒤에 이제 정식 공고안으로 등록이 돼요. Mm -hmm. 그때부터 이제 업데이트가 권고안 W3C 주도하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공고안을 만들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19 이제, 아, 이제 2007년에 HTML5가 나왔는데 그 전에 CSS3가 먼저 나왔어요. 2005년도에 mm -hmm. 그리고 아직도 개발 중이에요. 완료된 게 아니에요. 네, 얘는 공고안이안된 거예요. 아직? 얘는 공고하는 존재는 하는데 개발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등록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등록이 된, 되는 건지는 됐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은 공고안에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정식 공고안으로할 건지에 대해서는 더블쓰리스가 발표를 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W3C에서 개발 현황이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4는 아직 정식 발표는 안되었지만 셀렉터는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직 3가 개발중이기 때문에 3가 개발이 끝난다면 다음에는 4가 개발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서 말했듯이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만 빠른 변화를 겪고 있어요. 지금 HTML5가 2007년에 성그 건고한 등록이 되고 아니 2007년에 발표가 되고 2014년에 건고한 등록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제 PPT에는 안 써놨지만 HTML 지금 버전은 5.2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5라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W3C에 권고한 정식 등록된 건은 5.2가 되어 있어요 계속 개발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c CS3는 아예 개발 그 뭐라 그러죠? 그 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전시판 같은 거 그게 그 사이트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몇번씩 뭐 업데이트 되었다 뭐 수정되었다 이런식으로 업데이트 로그가 올라와요 음... 그정도로 아직 개발이 진행중인 언어들이에요 자그 다음 어 이거 이미 메터안네자자바스크립트는 <웃음> 이제 아마 제일 지금 이슈되는 언어일거예요 네. 웹에서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언어가 되었고요. 인터랙션 부분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언어예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창시자가 아니라 기관에서 만들어진 언어고요. 물론 창시자가 존재하지만 이제 기관 내에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95년경에 이제 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라고 브라우저거든요. 저거는. 브라우저가 모든 브라우저 점유율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웹에서 사용할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새로운 언어를 도입하려고 할때 자바라는 언어가 선택이 되었어요 개발 언어죠 그때 이제 지금 웹 언어에서 자바가 필요한가라는 회의가 당연히 이루어졌고요 그 회의에서 언어는 필요하지만 두 가지 언어가 필요하다는 라 결론이 나왔어요 음. 서버에서 사용하는 jsp, 자바 기반이죠 그 언어와 디자이너와 초보자를 위한 인터랙션 언어인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음. 그래서 탄생하게 된 자바스크립트고요 언어 제작은 브랜던 아이크였나? 저 이게 왜 레어라 아이크로 말해야 되는지 아이, 아리치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던 아이크가 개발을 했고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서버까지도 다루고 있고요. 거의 자바스크립트가 웹의 어, 거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렇게 색 네. 네, 그러면 s p 대신에 얘를 쓸 수는 있어요. 그 서버 자바스크립트로. node.js라고 개발이 되었어요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서버를 다룰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따로 있어요 똑같은 언어로 이제 서버를 다루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 너무 빠르게 끝난 것 같아요 끝났어요? 세 가지 언어만 했더니 킥 아니 천말이니까 뭐 거지 어, 입가심했다고 하죠 뭐 중간에 받는 인원 받는다 하셨는데 네 혹시 그럼 개발자분들도 지금 보고 오시나요 아니요 개발자는 역시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전까지 개발자를 위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디자이너를 위한 강의도 했었는데 일단 네.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같이 해 드리면은 네. 그 개인 역량 네. 차이가 네. 너무 많이 나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디자이너 분들이 이해하는 속도랑 아. 개발자 분들이 이해하는 속도랑 차이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디자이너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받지 않을 생각이에요. 어, 큰공가이 되다실 된 그렇죠. 웬만한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Q&A는 뭘 질문해야 될까? 원래 지금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응. 그냥 지금은 궁금하신 걸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네. 학원에서 그 3개월 동안 STM, 뭐 CCC를 뭐 네. 배우긴 했는데 네. 안망이 그냥 본거죠 근데 거기서 W3C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아그 그니까 학원에서는 그걸 쓰라 했는데 그 개발자 중한 명이 아는 개발자 중한 명이 그거를 보지 못하는 사이트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지가 않다고 네 아. 어... <웃음> 네? <웃음> 그럴 수도 있어 W3C 스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W3 스쿨이랑 W3C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이트예요 개별 사이트입니다. 이름만 따거야 비슷하죠. 근데 W3 스쿨도 개편이 되면서 요즘 많은 오류들이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아예 개편이 되면서 정보들이 다수정되었더라고요 네 오류 정보도 수정된걸 확인을 했고요 음. 이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대체되는 사이트를 알려주곤 했었지 또뭐 물어보지? 오늘 물어볼 수 있는거 다 물어보는게 아마 뽕을 뽑는걸거예요 <웃음> <웃음> 네, 근데 지금 뭐가 이게 역사만 배운 거여가지고 역사를 음. 물어보기에는 조금 내가 아는게 없으니까 저 원래 아 어, 네, 원래 역사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치, 그치.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근데 네스케이프는 네. a 하고 아예 요 어... 예전 브라우저인데 뭐라 그래야 될까? 네스케이프가 걔의 역사가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 번역본이 이게 역사를 볼때 한국어 번역본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음... 다 영어로 봐야 돼요 해석하시지 그거 해독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웃음>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게 아니라서 그나마 일부 해석을 한게 저거였고요 근데 아까 네. 제코리가 그 라이브리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아예 강해서 안다룰거예요 아니면 조금만다룰거예요안다룰거예요 음. 제이커리는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쓰기 위해 만들어진 음. 라이브러리예요 그 음. 음. 근데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쓰기 쉽게 만들어 놓은거예요 아, 근데 그걸 쉽지 않게 배우겠다는 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아.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로 j q u e 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아, 네. 그렇게 각광받는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의 원래 이름이 ECMA스크립트에요. 음. 왜 ECMA스크립트라면은 이미 자바라는 언어가 존재하죠. 네. 명의가 도용되어 <웃음> 그래서 아, 정식 명칭은 E-CMA 스크립트고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피해? 예, 사람들에게 그 전파할 수 있는 어, 그 이름만 자바 스크립트예요. 정식 아, 전, 명칭은, 자마? 예, 전파는 허용이 됐고요. 정식 명칭은 E-CMA 스크립트예요. 근데 네, E-CMA 그렇구나. 스크립트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그어 뭐지 사그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생소해야 할 거예요. 네. 되게 생소하죠. E C M A라고 하니까. 개발자한테도? 개발자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어,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나지 약간 티 버든 거 티까지 아닌데 뭔가 흥미진진거 같아. 그리고 물론 E C M A 스크립트도 버전이 있겠죠. <웃음> 네. 똑같은 버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아니? 똑같은 자바스크립트지만 E C M A 지금. 어, ECMA 5 지금 7까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ECMA도 ECMA 기관이 있습니다. 아니요, 더블, 아, 네네. W3C에서 ECMA 스크립트에 대한 권고안을 가지진 않고요. 음. ECMA라는 기관이 있어요. 사이트도 있고? 네, 사이트도 있고요. 다영어입니다 음, 거기는 음. 한국어 음. 번역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거기서 공식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고 권고안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음,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쓰는 걸 쓰긴 하는 거니까 네. 알고 그리고 두번째로 jQuery를 먼저 접하시게 되면은 네.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힘들어 하셔요. 음, 뭐 빡센거부터 해야지 쉬운게 쉬워지고 쉬운거부터 하면 빡센걸 못하겠고 막 이런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어... 저게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몰라요. 음, 실제로 업계에서 좀봤었고요 이게 페이지를 만들려면은 쉽게 네. 만들려면은 jQuery로 쓰는 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죽어간다, 죽는 추세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jQuery 말고 다른 거 대응할 게 생긴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혹시 요즘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리액트나 앵귤러, 아, 너가웃.js 네. 네. 그런 애들이 대체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차라리 배우는 건 어때요? 그것도? 그거를 걔네들은 배우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자바스크립트 지식이 필요해요. 음. 제이커리는 없어도 되긴 한데 사전 지식이 음. 앵귤러나 리액트를 사용하기 노드의 JS나 리액트나 앵귤러나 너가웃.js도 있는데 얘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자바스크립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잠깐 너도 뭐 봤었는데 좀 쉽던데? 구동 원리까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값들이 어디 어떻게 정송이 되고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바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는 상황이고 근데 C언어 같은 거는 불러도 되나? C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관이 아예 없나? 네 웹과 전혀 상관이 다행이네. 없고요 다행이야 <웃음> 그 프로그래밍이라고 제가 범주를 크게 말했는데 웹 프로그래밍이랑 OS 프로그래밍이라고 약간 윈도우 프로그램 만드는 것들이 C언어예요 퍼블리셔랑 그, 컨텐츠 네. 네. 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예 네. 성격이 퍼블리셔 훨씬 좁은거지 일단 어, 퍼블리셔가 어떻게 생긴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웃음> 아, 알았어. 이게 약간 너무 편파될 수 있어서 일단 예전에는 네. 디자이너랑 웹 개발자만 있었어요 그 html이랑 css 코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랑 웹 개발자랑 서로 이제 이거 코딩 하기 싫다고 이제 싸우는거죠 난 디자인만 할거다 아 나는 서버만 만질거다 이러면서 어, 그러면은 우리는 알바를 고용하자 그렇게 코더가 시작이 됐어요 코더라고 하죠 html과 css를 다루는 그렇게 코더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웹 표준도 생기고 이제 접근성도 맞춰야 되고 디바이스에 대한 그것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얘가 몸집이 점점 커졌어요. 음. 그리고 한국에서 퍼블리셔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 펍... 퍼블리셔라고 네 코더를 최초로 퍼블리셔라고 부르게 한 사람이 계시는데요. 그분 아, 성함은 기억 안 나네요. 네. 아, 그 어...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 어느 쪽사람이에요한국사람입니다 그... 오케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설하셨던가? 하여튼 그... 그분에 최초예요? 의해... 그 최초에요? 한국에서 퍼블리셔가 나온게 최초에요? 한국에만 있어요 아진짜네 한국에만 퍼블리셔라는게 있구네 한국에만 퍼블리셔라는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리셔 없어요? 네 바, 외국에선 마크업 디벨로퍼 앤드 프론트엔드 디벨로퍼예요 음.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라는 것이 한국 웹 생태계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퍼블리셔가 처음에 존재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터가 있어요. 스크립터들이. 음. 자바스크립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금은 없죠. 이것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스크립터라는 직업이. 네. 네 처음 들어보실 텐데 예전에는 스크립터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자바스크립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아니 공부를 한 거예요 <웃음> 너무 하시네요 제가 계속 누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 그래서 이제 스크립터가 존재했는데 예? 퍼블리셔와 스크립트를 만지기 시작하면 스크립터의 입지가 좁아져요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가 스크립터를 만지면서 지금에 와서 이제 외국에는 프론트엔드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랑 HTML, CSS라면 프론트엔드 아니냐. 음. 이렇게 하면서 그 프론트엔드냐 퍼블리셔나라는 말이 생기게 됐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퍼블리셔랑 프론트엔드를 혼동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고요. 물론 막 퍼블리셔랑 프론트엔드의 차이를 작성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굳이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 직군을 나눠 놨을까요? 음.. 네 그래서 그냥 뭐로 부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직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 그 회사 개발자 분의 하루 강의하셨던 분이 있어요. 네. 그 분이, 아, 저가 그 홈페이지 한 페이지 말고, 네. 만약에 홈이 있고, 뭐, 프로필이 있고, 막 이러면은, 홈에서 프로필로 넘어가고, 막 이런 페이지 도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 분이 그 넘어가는 페이지는 퍼블리셔의 일이 아니라, 그거는 서버, 뭐,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보여지는 거, 그 페이지 하나에 보여지는 것만, 뭐할줄 알면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 연세가 좀 있으신가요? 네. 예. 네. 잘못됐습니다. 잘못했어요? 네. 그 혹시 그아좀 <웃음> 아, 연세가 많으신 건 아니고 아니요. 그한 10년차 이상 분들 이시면은 약간 생각이 좀 다르셔요. 음. 그웹 퍼블리셔라고 하면은 음. 그딱 화면만 구성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고 개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난 안도 했었는데. 그냥 코더라고. 그럼 그전 홈페이지를 디자인 아니 그 전체 홈페이지를 만들 수있어야된 거예요. 아, 어, 그것도 제가 판단하기엔 좀 그런 게 지금 업계에서 음. 웹퍼블리셔랑웹 프론트엔드를 나누기를 퍼블리셔는 문서한을, 문서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 누나가 말한 것처럼 네. 그 페이지 하나 하나에 대한 문서화를 해놓으면 되는 사람으로 인지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이제 인터랙션부터 서버에 살짝 서버에 지식이 있고 서버에 붙어서 그 페이지를 구성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사람이랑 일단 그냥 만들어놓기 만한 사람의 차이인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볼 때는 그 작업자의 역량 차이지 굳이 그걸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웃음> <웃음> 어차피 똑같은 언어인데. 싫어가지고 막 여러 사람 이한 사람한테 여러 사람 일을 몰아주는 느낌이 없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약간 한국 사회가 그렇긴 해요 혼자서 많은 일을 해야 하죠 기획에 참그 관여하는 거예요 하진 않고요 네, 기획자는 따로 있는데 그걸 관여할 수 있다 이거야? 관여를 해줘야 돼요 음. 기획자가 말도 안 되는 거 기획하는 거 막아야 되잖아요 음... 음 그데 그렇죠. 기획자는 그러면은 그런 지식은 필요 없고 기획만 하는 사람을 기획자라고 그래? 아니요 원래 기획자도 그웹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웹 기획자는 웹을 하던 사람이 기획을 하는 경우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업계는 저는 그렇게 안, 주, 좀안 좋게 보는 편이고요 기획자를 약간 안 좋게 보는 편이요? 아니 업계를요 기획자도 기획자 나름이라서 그 웹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돼요 라고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음, 음. 협업할 줄그 모르시는 분들이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일단 해봐라, 막 그렇죠. 이게 딴 데는 되던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뭔경우야 진짜? 그딴 데는 되는 게 우리는 안 되는 거는 그거 시간 규정 아, 아니에요. 그딴 데는 주택이라서 이제 음. 그 앞마당에다가 수영장을 지어 놨어요. 겁나 멋져 보여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우와 저거 쩐다. 우리도 수영장 지어 줘야 하는 거예요. 어. 그 금전 차이인 거. 그... 네. 아니, 환경 차이인 거죠. 환경? 그러니까 인력 도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팔려요. 하려면... 인력이 아. 없는 상황에서 막 그렇게 요청하려면 아 이제 그거는 두번째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안드린거고요 첫번째로 환경적인 문제죠 아파트에서 수영장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근데 그걸 지어달라고하는거예요 만약에 돈이 있으면 지을 수는 있잖아요 다시 새 건물을 만들다든지 근데 그런 여유가 없을때를 말하는거예요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순간이 있어요? 물론 돈이 막. 모든거는 그 시간과 돈만 있으면 가능해요. <웃음> 시간과 돈만 있으면 가능은 한데 지금 마감이 2일 뒤인데 아, 그런 식으로? 아파트에서 수영장을 지어달래요. 아예 헛소리 질러요. 그쵸? 근데 기획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치 작업분들 그거를 당장 해 달라 막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지을 건데요. 부지는 여기고요. 내일 끝내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네. <웃음> 네. 그게 약간 저희 회사 같은 느낌이어 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아. 아마 대부분 업계들이 아마 지금 방식일 거예요. 네. 아 조금 무리 생각해도 좀 오래 걸릴 거 같은 그 기획자의 머릿속에 로드맵이 다 국가에 들어있어서 그 로드맵에 억지로 끼어 맞추는 게 약간 하, 제가 쓴 글이 있기도 한데 한국은 협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봐야, 저는 음.. 음 뭐.. 그래서 뭔가, 뭔가 회의를, 하, 회의를 해가지고 막 듀데이트를 좀막 바꿔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회의를 한번 기획을 했어야지 기획을 다 해놓고 막 저희한테 막던져을고시고 하니까 저 그렇죠. 통보식 회의가 주로 네, 이루어져 네, 네, 네. 분명 회의로 들어갔는데 통보를 받고 나왔어요. 네뭐 저랑 막 기획, 기획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미 다로드메이구 네. 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려면 며칠까지 걸리겠어요라고 무거운 시간의 회의가 되는 거예요. 거의 통보식 회의에 한국은. 네. 그런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뽑혀 있고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아. 네. 뭐 해봤어요? 시도 어떤 시도 해봤어요? 일단 사람이란게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아 이거 데이트창 너무 오랜만에 들어갔다 자 어디보자 아, 업무체계 네. 이제 보통이 조금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회사 대부분의 회사가 워터풀 모델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획이 끝나고 기획이 끝나면 디자인을 들어가고 디자인이 끝나면 개발을 들어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아 거의 모든 회사가 이래요. 워터풀 모델이에요. 거의 모든 회사가. 한국의 거의 모든 회사가 이런 워터풀 모델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워터풀 모델의 단점이 엄청 부각됐어요. 워터풀 모델의 단점은 기획이 끝난 다음에 수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매우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네, 맞아요. 하다가 보면은 불가능. 그렇죠. 그치?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음. 근데 한몇 번의 수정조정은 괜찮거든요. 크게 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음, 음.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수십 수십 번을 수정을 하죠. 네. 근데 기획이랑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한데 모여서 기획을 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괜찮나? 그래서 제가,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네.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일단 트로젝,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네. 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야 돼요. 음. 이 프로젝트가 어떤 취지로 진행을 할 거고, 음. 어떤 의도하에 만들어질 거고, 뭐 어떤 환경에서 제작이 될 거다 라를 브리핑을 한번 받은 다음에 기획자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기획서 가장 좋은 거는 기획서도 목업 작업을 할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기획이 진행될 거다라고 컨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생략을 해도 되지만 기획을 완료를 한 다음에 기획, 그 기획을 완료를 한 다음에 그 기획서를 디자이너랑 개발자들한테 배포한 다음에 이슈 트래커를 받으면 돼요.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이 부분이 어떤 의도인지 이해가 안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할 를 테고요. 개발자는 그 기획서를 보고 이 부분의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죠? Q&A 그요 Q&A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이 그 워터풀에서 작업이 한번 끝날 때마다 음. 그 이슈트리컬을 한 번씩 하면은 훨씬 낫거든요. 음... 근데 한국은 약간 협업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어요. 협업이라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했었는데 아니요. 협업이라기보다는 거의 가불병정으로 이해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하는 네. 걸 좋아하고, 이게 되면 무조건 내야 되구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업이 협업하는 건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죠. 상하로 딱 나뉘어. 서 네. 네.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강이었네요 네, <웃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같 아, 요 정확히 알고 계셔가지고 원래 문제는 하도 많이 겪어서 <웃음>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 많이 안 겪으시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업계 1위 1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똑같아요 아, 네 <웃음>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네, 이거 내일까지 해주세요 내일까지 못한다면 어떡해요? 일단 아직까지 그 못할 경우는 없긴 었 응, 했었는데요 응. 저는 안하는 편이에요 아 이거 내일까지 응.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인이 그때까지 안 무리, 마무리가 안될 것 같다 그러면 저를 때리세요 그냥 <웃음> 차라리 저를 치세요 아니요. 일단 불가능한 일정에 대해서는 전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요 그 이유도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 그 디코드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녹화를 지금 중단을 할게요 네